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위험 현상들! 그럼 지금 우리들은 산사태로부터 안전할까요? 무엇을 보고 먼저 알수 있을까요?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이 왔을 때집 뒤편에 산허리의 일부가 내려앉거나 금이 생겼다면 산사태가 시작되려는 거예요 산의 경사면이나 주택과 벽면에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솟나온다면바람에 불지도 않는데 나무가 흔들리고 넘어진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해요.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태랍니다. 또 포장된 도로나 보도에 금이 가고 부풀어 올랐을 때나 평소에 잘 나오던 샘물이나 지하수가 갑자기 나오지 않을 때도 산사태가 시작될 징조니기해야 해요. 예경보 발령시 주의사항 앞에서 본 것처럼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겠죠? 이럴 때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산사태주의보랍니다.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되면 꼭 지켜야 할게 있어요. 산사태 위험지물을 알아두는 건 거고 산사태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말고 어린이는 집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인터넷이나 TV, 라디오를 통해 날씨 정보를 확인하고 주민센터에 안내 길기울이세요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준비를 하고 위험한 지구가 보이면 주민센터에 신고해 주세요. 만약 지속적인 폭우로 인해 산사태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땐 산사태 경보가 발령되는데요. 이럴 땐산님 주변에서 활동을 하지 말고 물이 있는 곳에서 벗어나 높은 곳으로 피해야 해요. 주민 대피령이 발령된 경우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면서 이웃에게도 위험 상황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대피 후 현재는 안전한지 위험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거 잊지 말아요 산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사태 경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집 주변에 산사태가 발생했다고요? 그럴 땐 바로 집 밖으로 나오세요 어른과 가족들의 지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뒤 즉시 119나 서울다산콜센터 120으로 전화해 신고하세요 혼자 있기보단 부모님이나 어른들과 동행한다면 더 안심이 되겠죠? 집이 아니라 학교에 있는데 산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럴 땐 즉시 어른들이나 선생님께 알려야 해요 그리고 산사태가 발생한 곳으로 가까이 가면 위험해지니까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선생님들의 안내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세요 평상시 산사태 행동요령 이밖에도 산사태 위험징후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하다고요? 선생님에게도 물어보고 그래도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다면 여기로 문의해봐요 장난 전화가 안 돼요? 여러분은 지금 산사태로부터 안전한가요? 항상 관심을 갖고 바로 대처한다면 산사태! 막을 수는 없어도 피할 수는 있어요 모두의 작은 관심과 실천만이 산사태로부터 행복을 지킬 수 있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노력해보아요!